안녕하세요 짱시 t v 입니다 오늘은 제가 항상 올리던 여행 영상 을 올리지 않고 조금 특별한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한국만 해도 매일마다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의료진분들도 정말 많이 고생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계속 생각을 하다가 집에 계신 분들도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후원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후원에 동참해 주실수록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후원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안 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후원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으실 거고요 꼭 오프라인이 아니어도 온라인으로도 후원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원하는 홈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그래서 이렇게 사이트에 보시면 은 코로나19 지켜주세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후원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후원 방법 그리고 후원 얼마 정도 할 것인지 그리고 기본 정보 납부 방법 동의 이렇게만 후원하시면 됩니다. 절대 어렵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공유하셔서 대구, 경북, 그리고 한국 온 세계에 코로나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향 체류 기간은 1박 2일이 37... 유의과과 러, 카이수 2장, 200만 개빙 동덕의 기 p e l s e i h t e s p d o t I o t s along the river and also many Buddhist temples are 238 o n k n I t k I o t h e g i l o m e t e r s Stage six o p p o r t u n i t i Tania.